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거기 어떻게 알고 왔어? 일로와. 응. 저 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르조미에 있는 유황온천에 가는 날인데요 이 온천이 야외에 있다그래갖고 어,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생겼는지 예전에 왔을 때도 그 존재를 알았는데 3 5 k m 만 걸어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때도 한 1,2km 걸어가다가 유황온천이 안 보여서 그냥 되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오늘은 3.5km 다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포토 우 브로우, 브로우, 브로우, 브로우, 브로 다른데 구멍이 없었으면 다행이지 큰일 <목소리> 났다 <목소리> <목소리> <웃음> 차갑다. <웃음> 뜨거워야지. 물 뜨거워야지. 몸을 담그지. 어, 너무 미지근한데? 너무 미지근해. От с т а л и й вода теплее или да, да, так, так так и будет просто не горячая. Не вода. не не горячая, т о п р и Так будет, а что будет? Да да да. а да, ляумртанья. 며칠 전에 사우디아라아에서 결혼식 했대요. 신혼여행을 조지하러 왔어요. Hi, meet you. Hi, meet you. 그래서 빛이 더 나들러 봐. 아, 응. 이건 보르시고. 소세지, 조지아 소세지 맛있어요 두개 시켰고 이거는 가지 위에 견과류가 있어요 음. 이집 맛있네요 보르시 되게 맛있네요 조지아 소세지 맛있고 에무리엘리 집에 가려고 했는데 <웃음> 하늘이 열려갖고 아, 케이블카 타러 왔어요 오라리 에르티 두회아원웨이 파이블라리? А д т о р о г а есть спуститься пешком. Пешком? Да. Какой? Далеко. Лучше с в о д о взять. Хорошо, сзадом, хорошо, хорошо, хорошо. Откуда вы? С Казахстана? А нет. Hmm? Сам Рей, Корея. а к о р е я Корея. Сам р е д Корея. Сам р е д Сам Рейт? н Южная. а Южная. Ugh. <sighs> 아, 오늘 왕복 실전 한 5km 걸었는데 아, 아쉽지만 유황온천에못 나가는 거는 못 했어요. 뭐못 탔다기보다 그러니까 물이 별로 안 뜨거웠고 주변에 뭐 옷을 가랜다든지 옷을 놔둔다든지 하는 공간들이 되게 부족해서 선뜻 마음에 안 내키더라고요. 대신 혼자서 숲을 오롯이 걷다가 갑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요. 구독, 좋아요, 눌러 주시면 고맙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환디스